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 어떡해 잠시만요 아 생각을 좀 하고야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켓뮤즈의 빈이에요 여러분 다들 메이데이 메모리 게임 잘하고 계세요? 저는 진짜 와 너무 너무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작사 루시드림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같이 뜯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짜자잔. 이게 굿인데 같이 뜯어보면서 자랑하려고. <웃음> 한번 뜯어볼게요. 아, 원래 택배 상자는 눈썹 칼로 뜯어야 제맛인데, 여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맨날 눈썹 칼로 뜯으니까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오오맨 위에 있는게 어 이게 뭐죠 집업푸드에요 아오 이렇게 옷까지 옷에 여기에 어 이런 문양이 이런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잘 입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이즈 맞아요? 아, 근데 요즘에는 다들 크게 입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입어보지도 않고? <웃음> 눈대중을 보면 알죠. 오, 이게 뭐지? 이렇게 캐릭터 보이시나? 캐릭터 네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 명씩 아크릴 스탠드라고 하죠? 아 네, 아크릴 스탠드.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덕질 좀 해보시면 다들 아실 이렇게 하나씩 아 보이, 보이나? 이렇게 한 명씩 닿는데 아 이거 너무 예쁘네요. 이거 집에 진짜 하나씩 세워두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안 보이는 것 같겠다. 이렇게 4명,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감사히 잘 전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 캐릭터 카드가 들어있네요? 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걸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하면은 캐릭터가 바뀌는? 그런 건데, 어,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난 제일 마음에 든다 진짜 렌티큘러 카드라고 합니다 아 그렇대요 <웃음> 저는 몰랐어요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진짜 대박 완전 이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보, 보이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은 캐릭터가 움직여요 막오 이거 진짜 대박 너무 이쁘다 혀빈씨는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왜 한솔 카드를 꺼내겠습니까? <웃음>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쉬우니까 이렇게 세개 있어요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카드가 아니고 잘 쓸게요. 그리고 어? 이거 뭐지? 네모지. 아, 아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떡매? 떡매모지. 아... 모드가 그려져있죠. 네, 모드가 그려져 이거 똑같은 건가, 뒤에도 서로 달라요. 열어볼게요. 아... 앞에는 아, 모드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렇게 있네요. 전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웃음> 아, 떡메물이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웃음> 이거 보이세요? 와 대박! 이게 그냥 카드가 아니고 여기 딱 하면 어, 이거 여기. 거. 어떻게 돌려요? <웃음> 아 여기 <웃음> 여기 딱 돌리면 USB가 나오는데. 여기에 저의 노래 잘 듣고 계시죠? 기억의 끝에 그 노래랑 게임 안에 BGM들이 다 들어있대요 18곡 맞나요? 네. 18곡이 다 들어있대요 그리고 그러, USB로 따로 쓰셔도 되고 어 이거 너무 약간 굿즈로서 되게 괜찮은... 괜찮죠 아 이게 뭐지? 자기 노래 많이 들어서 지겹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계속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음> 많이 들어주세요 와첫 장도 대박 아 이거 진짜 방에 붙여놓고 싶어요 아트북이에요 와 캐릭터별로 자기소개가 이렇게 한 명씩 적혀있네요 오 이것도 되게 한소리가 아! <웃음> 저는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끝에 노래 잘 듣고 계시죠? 그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랑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요 카드. 이게 무슨 카드란다고요? 렌티큘러 카드. 렌티큘러 카드? 이, 큐, 이 카드랑, 이 USB, 노래가 들어있는 이 USB 카드를 저희가 두 분을 뽑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노래,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아, 너무 민망한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제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혜빈이 언니 꼭 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웃음> 제가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일산에서 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도 그렇게 주저리 주저리 <웃음> 아 제가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어요 일산에서 죄송합니다 4시 <웃음> 네 네시 약속이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다시 40분에 오면 어떡해 <웃음>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는 그 같이 열어보는 거를 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해빈이가 다음 일이 있어가지고 어. 먼저 하고 갔어요. 그래서 포장들이 지금 뜯어져 있으니까. <웃음> 어, 와 대박이다. 구경했죠? 완전 완전 고퀄이네요. 왔다 갔다 하면 바뀌어요. 대박. 음. 제 기념으로 잘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웃음> 저는 아무래도 대릴 수밖에 없죠. 아 대릴? 네. <웃음> 그럼요. 응. 대리. <웃음> <그래서> <웃음> 저는 대리인 네. 아, 그리고 너무 좀 예상을 못했어요. 스포일러잖아, 그거는. 아, 근데 어째 그래야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웃음> 남자 캐릭터는 마음에 드는 친구 없어요?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굳이 이셋 중에 고르자면은. 저는 그래도 약간 그일편 단심이기 때문에 처음 좋아했던 아인을 계속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빈씨는 한소리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 이런 캐릭터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좀 이렇게 어두운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아인을 원픽으로 하겠습니다. 릴리핀는 밝은 사람 좋아하네. 는아 어두운 사람 힘들어요. <웃음> 어두운 사람 힘들어. 제가 밝아가지고 여러분 밝은 사람 와, 이게 그 후드 집업이에요? 너무 예쁘다. 허, 뭔가 그 연구소에서 입을 것 같은 옷이에요.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마음에 든다. 생각보다 완전 보컬인데요?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깨가 넓어가지고. 봐봐요, 기장이 또 많네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만. 기가 <웃음> 커서. 잘 어울리나요? 이것도 잠가볼까요? 여기까지가 여기 어딨어? 여기 메이데이 메모리 라고 써있습니다. 아 기쁘네요. 게임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뻐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빼놨던 이거 카드들. 렌티큘러 카드라고 요 렌티큘러 카드요? 예. 네. 이름이 어렵네요. 그러게요. <웃음> 렌카. 죽여서 렌카로 하는 거요. <웃음> 어 이거 너무 귀여워. 렌카드야 네, 렌카 렌카. <웃음> 어머 이거는 어머 어머 저 요즘 열심히 학교 생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필기를 하면서 한번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캐릭터? 전 얘가 너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인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꼭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살 거예요 만들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웃음> <웃음> 어 이건 뭔가요?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고퀄이에요. 세상에 말하면 그렇죠. 안 되나? 네, 아 <웃음> 이거 또 삐처리. <웃음> 여기 뒤에 이렇게 귀엽게 모두. 모드. 네 모두가 이 그려진 모습 모두의 뒷모습인가요? 멋있든 모두가 그려져 있네요. 아 너무 좋다.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고퀄의 아이템들을 선물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뿌듯하구만 조섬조섬 크리스탠드는 지금 릴리베가 한번 조립해볼래요? 네. 아 좋죠 좋죠 제가 여기서 그 저번에 뭐야? 그 캐로로 기로로 팔을 한번 부순 이후로 뭘 <웃음> 무서워서 내 피규어 한번 부셨지? <웃음> 이 어떻게 하는.. 저는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건... 잠깐. 그거 하다 지금 부시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쉽네요.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립니다 저는 이 시계가 좀 탐나더라고요. 이 시계도 제작해주세요. 주셔서... <웃음>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작하면 살 거죠. 뭐 가격을.. <웃음> 가격을 고려를 한번 해보고 저는 확실히 이런 거에는 소질이 없어요. 아니 그냥 꽂는 것도 못하면 어떡 <웃음> 저는 이런 거 소질이 없어 얘네들은 옆에 친구들이니까 와주는 걸로 짜란 안녕? 안녕 나는 대리라고해 이렇게 약간 느끼한 목소리는 아닐 거예요 데른 분명히 <웃음> 당연하지 <웃음> <웃음> 안녕? 난대리라고해뭘 <웃음> 아, 해도 좀 쉽지 않네요 <웃음> 어 그래 나는 <웃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웃음> 꼭 끝까지 게임을 해줬으면 좋겠어 사연 없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죠 그거는 맞죠. 그건 맞아. 정말 밝은 친구예요. 제 이상형이에요. 밝은 안녕하세요. 사람 좋아하는 요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저 취향도 없고 별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이 말해... 갑자기 연애 생각. 말해 뭐해. <웃음> 슬프네요. 슬퍼졌어요. <웃음> 네, 저희가 앞으로도 루시드림과 함께 정말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데이 메모리 게임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진짜 막판에 눈물을 쏟으면서까지 게임을 할 정도였으면 정말 감히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들 해주시고요 저희 음악도 꼭 음원 사이트에서 한 번씩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러 번 들으셔도 돼요 <웃음> 저희 음악 여러 번 들어주셔도 돼요 일일 일 메이데이 메모리 <웃음> 안녕~~